자, 하이구,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컨텐츠인데 요즘 여러분들 쇼츠 많이 보시죠? 우리 딸 보니까 누워서 계속 쇼츠만 보던데 구수영이 아,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아서 쇼츠를 보는 뭐 리액션이 뭐 억지로 하진 않을 거고 하여튼 여러 추천해준 쇼츠들을 구경하는 컨텐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그거를 쇼츠로도 또 올려볼게요. 그렇게 해서 반응이 잘 나온 쇼츠를 추천해주신 분께 제가 기프트카드를 선물해드리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. 자, 여러가지 추천들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생방송으로 토마토를 파시는 징국의 아저씨. 오우. 아저씨 그거 하나면 머리도 감겠는데요? 개 <웃음> <걔> 사귀고. <웃음> 와. 전지니슬라나어 죽었다. 야 목... 오, 오. 야, 씨, 어디서 까불어 그럴까? 어? 바보처럼 됐네. 와. Wow. 우 신박하게 친구 놀리는 법. f 아니, 찬 n l e l o c k your hands. Push down. Now look at the bottom of e e t behind you. 아이. 괜찮은데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조심하시고 야, 근데 이게 삼성, 그거 아니냐, 삼성? 오? 어떻게 된 거고, 저 얼굴이 저게? 어?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 눈으로 못보누구 어떻게 된구지 저거? 여러지저 어떻게 된국예요한 대머리 미국에미한언이아시국인 구별법을 설명하는데 본인 머리카락은 서못 잡았지만 포인트는 잘 잡는 모습이다. 한국 <웃음> 어 h e y will t h u 12 <웃음> 75 <웃음> 12빈정이다서빈정야이 내꺼잖아, 씨야. 어? 야, 아이씨. 아, 나 이것도 뭐 어떻게 알았니, 이걸 또. 예, 이거 우리 딸, 우리 딸 채널입니다, 이거. 네, 또 그렇고, 네, 우리 딸, 연홍 페인팅, 여러분. 어떻게 알고 신청했네? 잘 그려요? 우리 딸. 한번 봐줄까, 끝까지? 오, 그래요. 어? 좋아요. So, oh, I 와, 뭐야 저야 어느 순간 중기 잡았는데 그들을 계속 보여준 거야 어 코어 좋으시네 다음 종이 채소의 진짜 이름은 불로 캐리 안데 아, 표고버섯은 잘 쓰셨어 잘 쓰셨는데 불로 캐리 부르크리 제주도 거 <웃음> 보리 꼬리 <웃음> 보리 꼬리 아니 여기 브로콜리라고 써 있잖아 잠깐만 할머니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거 할머니 컨셉이죠 여기 브로콜리 써 있잖아요. 브로커리! 야 한번만 천 원인가 봐 싸다 브로커리난 브로커리야 개무 국산 브로커리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? <웃음> 브로커세요? 어 요즘 수상하네 제 어머니도 브로커... 브로커리라는데 브로커리 익숙할... <웃음> 아이고 아 호화유야 죽어요 저부터땀 저거 진짜 쎄거든, 말이. 발차기가. 어우, 죽을 수 있다는 거? 와! 퐁, 했네. 아이고.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니노니 아 으아! 아 s o 으아! e o 왓? No. 어느 한 소년이 나뭇가지를 부수기 위해 격파를 시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소년은 어쩌다 보니 전설의 무기를 획득했습니다. <웃음> 맞아, 표정도 알아줘, 맞아. 아들이 아이폰 얼굴 인식으로 어머니에한 방에 먹인다. Mom, can I see your phone? Don't unlock it. I just want to see it. Just let me see it. What? This is a c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아줌마. 저 재수 친구 개기인데요. 재수 있나요? 개기니? 재수 없다. <웃음> 아... <웃음> 와우, 지기 주네. Does anyone have sunglasses right now? I do. All right, Grace, uh, would you mind if I borrow? Okay. 기객에게 빌린 선글라스를 사라지게 하겠죠. 소리에 집중해주세요. 소리에. 와우. 정박과 엇박을 절묘하게 섞어서 음. 만들었죠 오. 오. 2020년 로마가 탤런트에서 잭셀 프리아스라는 이 청년은 정말 수준이 다른 담배 묘기를 보여줍니다 헐. 하 <웃음> <웃음> 뭐야? 와. 저기 도너츠 좀 만들어봤던 저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. 와 <웃음> 진짜. <웃음> 담배 겁나 <웃음> 많이 빛나시. 첫 번째 서브 갑니다. 공이 <웃음> 없는데? 파이어. 오! 오 뭐야! 예? 공이 왔어요? 어? 오 뭐야? 어, 뭐야! 공이 와 있습니다. 아이씨... 오, 대박! 엄청 순진하죠? 뒤에 있었어요. 두 번째 마술 서니다 주제 진짜 많아요. 파이어! 어딨어? 뭐야? 와오 음... 깜짝이야! 빛빵꾼 오... 하는데요? 갑니다. 뭐야!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이다. 아, 어떻게 갑자기 라켓이 불탈 수 있었냐고요? 첫 번째 서브를 끝내자마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. 거의 다음 것도 좀위험할수 있어서 네. 이번만 라켓을 좀 교체해 드릴게요. 네. 선수분들은 고가의 라켓을 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불 맛을 아. 보여 드리면 두 번째도 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순순히 라켓을 교체할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완벽하게 맞아 다고졌습니다 와. <웃음> 아 자,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쇼츠 다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제가 하나씩 쇼츠로도 올려볼 테니까 반응 보고 생방에서 또 뽑아서 여러분 기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계속해서 쇼츠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 영상 댓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구! 바이!